안녕하세요. 별랑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21회 복귀 방송입니다. 어, 복귀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어, 필출 삼수크럽. 어, 우리 별랑카페에서 어,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어, 네이버 카페인데요. 여기 로또 원터죠. 어, 여기에, 어, 지난주서부터, 어, 황금날개 서울인까지 어, 이제, 연구원으로 등록을, 어, 하셔서요. 이제, 라인님 황금날개서울님, 어, 그리고 저, 이제, 헌터죠. 어, 저까지 세 명이서, 어, 자료를 올리는데요. 어, 황금날개서울님께서 활력이 대단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야, 지, 야, 1021회 차예요. 어, 그래서 결과가, 어, 2등이 나왔습니다. 어, 이제, 어, 라인님하고 저하고 둘이 올릴 때하고 어, 셋이 올리는 거하고 결과 가 확실하게 달라지죠. 어, 연구원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 아주 정예화된 연구원 어, 소수가 어, 집중을 하면 뭐 1등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 지난주 결과가 아주 상당히 좋네요. 특히나 지난주에 지난해 차는 어, 1,020일에는 어, 황금나게 서울 유명이 활약이 좀 어, 두드러졌습니다. 음, 좀 돋보였어요. 자 뒤에서 복귀 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 0 2 1의 유튜브 방송 내역은요. 어, 지난 일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21일 화요일 날은 대분류 특입했던 그 다음에 24일 금요일날은 4수 중 1에서 2수 이렇습니다. 원래는 목요일날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요일을 착각했어요. 그래서 요일을 착각해서 금요일을 목요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올려드리게 됐는데요. 그점 양해 바랍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 1021의 대분류 입니다. 어, 1그룹에서는 2월수에서 12, 29, 어, 45 이렇게 나왔습니다. 2월수에서다 어, 나왔어요. 이월수는 전멸을 했습니다. 2월수가 어, 3개나 나오는 바람에 아, 이월수는 전멸을 했네요. 2그룹에서는 어, 요 어, 이중복에서 24가 나왔고요. 어, 기타에서 15, 또, 보너스 볼 16, 또, 신랑번 17, 이렇게 나왔습니다. 3.5수가 나왔어요. 3그룹은 전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분류는 일단 성공을 했어요. 3그룹은 0에서 4인데요. 이게 3그룹은 지 전멸하는 빈도가 잦아서 그래서 필터 범위를 0에서 사로 놓고 있죠. 어, 이별난카페 개인적으로는 여기 추를 할 거라고 봤는데 전멸을 했습니다. 여기서 8번, 10번을 어, 이별난카페는좀 좋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전멸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 특이 패턴입니다. 어, 특이 패턴을 어, 두 가지 이용을 올렸는데요. 한 가지 유형은 이렇게 유사하게 가는 두두 개로 올렸죠. 어, 이번 주에 아, 1020일에 아,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멸을 하면 아, 상황이 종료되는 건데요. 어, 여기는 1, 22, 24, 40이고 여기는 1, 13, 22, 40 여기 24가 들어있고 여기 13이 들어있죠. 어, 흐름은 똑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화요일날 방송할 때에 아, 이거 따로따로 따로 보시지 말고, 1, 여기다 13마저 집어넣어서, 1, 13, 22, 24, 4 6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아, 그랬는데, 아, 여기서 24가 나와서, 어, 자수권은 흐름을 이어갔고요. 어, 우측은, 어, 전멸을 해서, 어,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어, 아, 그래서 이제, 어, 여기 좌측 거는 이제 1022회에도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 여긴 구연속에서 이제 정, 종료됐어요, 우측은요. 아, 다음은 특이 패턴 두 번째입니다. 특이 패턴 두 번째는 3, 15, 27. 여긴 세 수밖에 안 돼서 6연속인데, 아, 여기는, 어, 그, 전멸할 가능성이, 아, 흐름이 빨리 종료될 가능, 아, 상황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 여기는 35, 27이었는데요. 아, 여기서는 출루해서 아,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대개 이렇게 세개 수일 때는 아, 멸멸로해서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 여기는 출루에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아, 여기 출루를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고, 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였는데, 유연속에서 아, 끝났습니다. 세 수밖에 안 돼서, 이거는... 대개 내수일때 13연속까지 가는 경우가 많, 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자, 다음은, 어, 금요일 날 올려드린 어, 내수중 1에서 2수입니다. 어, 여기는 15가 출을 했습니다. 어, 지난, 지난주는 어, 두 개가 출을 했죠? 40이라고 45. 이번 주는 한 개가 출을 했네요. 어, 여긴, 어, 회기분석 자료에서 나온 건데요. 어, 제가 이제 이번 주까지 이제 그 자료를 분석하면 이제 거의, 아, 지난 몇주 동안, 아, 자료 분석을 못한 것을 이제 거의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조금 더 이제 자료가 이제 좀 두터워질 수 있어요. 어, 여하튼, 어, 그, 한동안 자료분석을 몇주 동안, 몇주 동안, 한 4주였나요? 3주였나, 아, 그, 그동안 자료분석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아, 좀 불안하긴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2주 연속 적중을 하네요. 자, 다음은 필출 삼수크럽, 어, 로또헌터, 아, 여기, 아, 연구원님들 자료 복귀하겠습니다. 음, 먼저, 라인님 자료입니다. 라인님 자료가 적중률이 상당히 높죠? 어, 여기, 이번에번주에는 이번 11, 17, 28을 올려주셨는데요. 어, 여기서는 17이 나왔습니다. 어, 다음은, 어, 또, 어, 황금날개 서울님께서 자료를 4개를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어, 두 개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어, 예상 삼수 중 삼중 하나, 한 수, 또 하나는, 어, 육 끝수, 이렇게 두개 올렸어요. 근데 여기, 어, 예상 삼수는, 요거는 천멸을 했습니다. 천멸을 했고, 어, 육끝 필출해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여기서는, 어, 16이 보너스 볼로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황금 날개 서울님께서 또, 어, 그, 출 가능 궁도 6궁을 어, 예상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6궁에서는또 어, 하나는 고정수, 고정 한수를 또 올려주셨고요. 그러는데, 6궁에서는 어, 15하고 어, 24하고 두 개가 나왔고요. 어, 여기 고정한수 24 어, 적중했습니다. 완전 고정갑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어, 적중했어요. 황금낙에서 울님이 어, 분석이 상당히 좀, 어, 좀 적중률이 높네요. 분석자료가. 그래서 이렇게 완전 어, 고정한수까지 이렇게 적중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어, 이 별난 카페 헌터가 접니다. 어, 제가 올린 자료에서는요. 여기는 어, 저도 두 개를 자료로 올렸습니다. 어, 여기 하나는 어, 구분할, 구분할 어, 변형, 어, 변형 자료에서 올렸고요. 또 하나는 어, 이월수를 올렸습니다. 어, 이 구분할 변형이 이게 지금 현재 1 4연면 중이에요. 그래서, 어, 7연멸이, 이에서부터 현재까지 7연멸이 딱두번 있었는데, 어, 현재 13연멸이 돼서 전부, 어, 그, 장기 미출수에 다 들어갔죠. 골드수예요 그래서, 어, 이제 출할 때까지 이제 계속 가져갈 수 밖에 없었는데, 어, 여기서 이별랑카페의 어, 개인적인 자료는 어, 여기 2번, 16번, 24번이 전부 규칙수에 들어있었습니다. 아, 특히나 24번은 5연속 자료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2번과 16번은 4연속 자료에 들어있었고요. 그래서 아, 이 별난카페는 여기서 8하고 10을 뽑았고요. 그다음에 아, 아, 그 다음에 콜드수 전체에서 규칙수를 제거하고 나면 8, 10, 43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세 수를 8, 10, 43을 올려드렸는데 아, 여기는 전멸을 했어요. 그리고 규칙세에서 다 나왔습니다. 아, 16이 보너스불로 나왔고요. 또 24가 실당불로 이렇게 아, 규칙세에서 모두 출했습니다. 24는 아, 황금날개 서울님께서또 고정 한수로 뽑았던 아, 올 뽑아 올리신 자리죠. 그래서 어, 여기 16하고 24가 나왔고요. 2월 수는 6, 29, 38을 올려 드리면서 어, 이 19도 이중복이나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어, 여기 3수로 올리고 여기 12도 어, 버릴, 어, 버려서는 버안될것 같아서 여기다 이렇게 어, 첨부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 29번이 우여드린 어, 자리에서 나왔고요. 또 여기 첨부한 자리에서는 어, 12번이 출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필출 삼수크럽이 이제 어, 그 황금날개 서울인까지 라이님 황금날개 서울인 그 다음에 저까지 해서 세 명이 어, 이 자료를 올리기 때문에 어, 그 활기가 좀더 어, 생기겠어요 같은 어, 기대가 됩니다. 이제 1등도 이제 곧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수 중에서 어, 이 자료에서 그 뭐냐면 아, 올리는 자료가 어, 그 개수가 많으면 많으면 오히려 헷갈리고 또 연구원이 많아도 헷갈리죠. 그래서 오직 필출 삼수클럽에서는 어, 세수 자료만 어, 요구합니다. 그래서 음, 일단 어, 적중이 되든 오류가 나든 여하튼 어, 세수 중에서 보면 이게 나올 나올 순지 안 나올 순지그래도 한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 로또를 쉽게 하자는 의미에서, 아, 쉽고 간편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는 세수만 다루는 사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출 함수클럽에서는 어, 그, 이번에 연구원 라이닝 황금날개서울님, 그 다음에 헌터, 이렇게 연구원 세 명이 적중한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어, 여기서 12, 15, 17, 어, 또24 29어 보너스 볼16 이렇게 적중이 됐어요. 45만 적중은 못 했습니다. 어이 별랑 카페 개인적인 자료 별랑 별랑 카페가 조사한 자료에서는 24와 45가 다우연숙손인데5숙속 아니야. 다,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이 17도 어, 4 사연속 이건 중복이고 그 다음에 또어어 16번도, 어 이것도 4연속수, 어 이렇게 어 규칙수에서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어 이번에는 어 적중도를 하시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 우리 어 3명 연구원, 우리 3명이 올린 자리에서는 어 이렇게 2등이 나왔습니다. 어, 어 이제 필출 삼수 클럽에 세 명이서 자료 올리기 때문에 어, 이제 카페가 이제 상당히 이제 활성화가 될것 같아요. 어, 연구원이 많으면 오히려 헷갈리죠. 그렇게 하고 어, 자료를 어, 자료를 올린, 올리는 게 어, 대상수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그 못굴릅니다세수 중에서 하나 굴리기도 어, 어려운데. 그 많은 수에서 굴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필출 삼수 클럽은 오직 세개 이하만 다루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카페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자료 보기도 편하고 또 각자 올리실 때 연구원님들이 각자 올리실 때 엄선을 해서 올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중률이 높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로 어, 1 0 2일의 복귀 방송은 마치고요. 어, 필출 3수크럽 어,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께서는요. 어, 화면 아래에 어, 필출 3수크롭 바로가기 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입니다. 화면 아래에 필출 3수크롭 가기 바로가기 클릭하셔서 오셔가지고 어, 이 필출 3수 어, 자료도 좀 참고하셔서 대박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